f a t t a s t i c t t s t u c l a t t a s t t t s t u c l t s t t s t t s t